Thank you. Music mm -hmm. 같네. 어다 è 찬이 있니까 세라고, 세라아 세라고, 세라고, 세라고, 세라 세라고, 세라고, 세라고, 세라고, 세두개 세라고, 세라고, 세라고, 세아고 세라고, 세라개씩라고 세라고, 세라고, 세라개세개고 세라고, 세라개 너무 하루 되게 알차게 벌어져서 맞아 여덟이 어, 반에 일어나가지고 아 여덟 아, 여덟 반에 일어난 것도 아니야 야 일곱시 반에 어. 일어났고 그냥 나는 그냥 오늘 제가 너무 아, 많은 일을 해가지고 내가 알차게 어 진짜 올라가 올 이야 맞아 너무 맛있어. 진짜, 아니, 진짜 어디 가가지고 맛있다 이런 말나 많은 사람 있데 전혀 안 그래 보이데 <웃음> 나도 이렇게 어디 가도 막왜 막, 이거 진짜 맛있는데. <웃음> 야, 이거 진짜 재미어 이런 이런 거. <웃음> 나도 맞아. 어. 그 지방 때문에? 아니? 신자가 단백질인가? 아니 신자가 단백질인 맛이 없잖아. 근데 계란 맛으로 먹는 사람 있지? 음. 계란 맛있는데 왜? 근데 앞에 오전 중으로? 뭐 오후에 된다. 센터 어. 가서 나뭐 바꿈 응. 되니까.